이번 영상은 모든 워프포인트가 열려있다는 가정하에 바이신의 눈동자를 구역별 최단 루트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겁니다 무망의 언덕에서 경책산장을 돌고 그 다음에 적화주, 망서객장, 마지막으로 대지의 소금까지 바이신의 눈동자 루트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게 되면은 성문에 있는 이 워프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할거고요 워프 뒤에 있는 바로 여기 보초 서는 곳 이곳에 바로 한개 있고요 여기부터는 체크만 하고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구난 뒤에는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벽타고 올라가줍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저쪽 저쪽 방향으로 가시다보면은 이렇게 돌 위에 있는걸 발견할 수있고요어 맵핑 찍은거보다는 조금더 가까이 있었네요 자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맵을 켜시고 저 다리쪽 저기가 다리거든요 저 다리쪽을 향해 혈강을 해줍니다 여기선 안보이지만 다리 밑에 바로 눈동자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한 다음에는 바로 왼쪽에 있는 워프로 이동해주시고요 워프 뒤쪽에 바로 눈동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쪽은 벤티가 없으면은, 바위 여행자, 바위 여행자로 이 e 스킬로 이렇게 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가서 먹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워프 쪽으로 돌아가시고요. 워프 바로 밑으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눈동자가 한개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에 미니맵을 보시면은 길 왼쪽으로 가있죠 왼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길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눈동자 표시가 나오고요저 맵에 있는 위치가 여기 나무 있는 쪽 나무랑 같이 있는 이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바로 바위 뒤쪽에 있는 유적 저 유적을 향해 갈거고요 이렇게 입구쪽으로 가시면 은 바로 눈동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죠 그 다음은 저쪽에 길목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유적 헌터가 있는데 저 유적 헌터가 있는 쪽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먹기 쉬우니까 이렇게 먹어주시고 그 다음 바로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워프로 가줍니다. 워프 타고 도착하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맵에 눈동자 표시가 나니까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벤티가 있으시면 바로 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옆에 폭포 쪽으로 올라가줍니다. 바로 여기서 떨어져서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미니 뱃 보시면은 눈동자 한개더 있죠? 저걸 먹을 겁니다. 바로 이 위치에 있는 대나무. 케이아로는 먹지 못하고요키 작은 캐릭터들. 아마 다이루크 케이아? 이렇게 두 개만 빼고는 다 가능할 겁니다. 이 대나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눈동자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눈동자를 향해 활강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다시 아까 있던 워프로 돌아가줍니다 그리고 또길 따라 쭉 가시다보면은 이렇게 맵의 표시가 나오구요 여기는 먹기 쉽죠 여기는 자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줍니다. 워프 타자마자 바로 뒤에 저 문처럼 보이는 곳저길를 통해 걷다보시면은 또 바로 눈동자가 보이구요. 지붕 위에 있죠? 요거는 뭐 그냥 건너가셔서 쉽게 먹으시면 되구요. 먹은 다음에는 다시 또 워프 포인트로 와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뒤쪽에 바위쪽으로 바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또 이렇게 길 따라 또쭉 가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눈동자로 발견할 수 있어요 먹은 다음에 다시 또 워프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폭포로 가줄건데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의 왼쪽에 저 왼쪽에 보면은 저 폭포 보이죠? 저쪽으로 갈겁니다 이 폭포 밑으로 오시면은 나무 보이시죠? 요 나무 쪽에 동굴이 있어요 이 조그만 틈 사이로 들어갈겁니다 이틈 안에 이렇게 눈동자 한개 있네요 자 여기서 끝난게 아닙니다 다시 나오셔서 이제 폭포의 오른쪽 폭포의 오른쪽으로 들어갈건데 자 폭포의 오른쪽 들어가시면은 앞에 골렘이 있죠 골렘 바로 위쪽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워프 포인트를 통해 돌아와줍니다.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자 이번에 갈 곳은 뒤쪽에 살짝 높은 곳까지 올라가줍니다 좀더 멀리 가기 위해서예요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여기 다리 보이시죠? 다리 끝나는 지점에 보물상자가 보이고 그 보물상자 앞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주시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줍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아까처럼 살짝 올라서 점프하시면 은 오른쪽 길에 또 이렇게 눈동자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좀 닿지 않고요. 위로 좀 올라가시다 보면 은 이렇게 파란 지붕에 집이 있거든요. 여기로 올라가셔서 떨어지면 은 정확하게 저쪽에 있는 눈동자까지 닿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먹으시면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워프포인트로 가주시고요이 워프포인트에서 바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딱저 위치는 딱 봐도 뒤에 있는 저 절벽에서 떨어지면 되겠죠 바람이 불고 있어 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다시 또 워프포인트로 돌아와줍니다 자 돌아오시면은 이 워프포인트 바로 밑에 있는 집 밑에 있는 집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면으로 착작이 되시면 바로 눈동자 위치가 보일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워프포인트로 돌아와줍니다 이번에는 저 논밭 논밭 제일 끝에 있는 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그 나무를 향해서 가줍니다 바로 이곳인데 여기 도착하시면은 나무 꼭대기로 무작정 올라가세요 그럼 바로 눈동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줍니다 이번에 워프포인트 오른쪽 오른쪽을 향해 쭉 가시다 보면은 바로 눈동자 위치가 보일 거예요. 맵에도 표시가 됐죠? 저 위치로 가줍니다. 자,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밑에 쪽은 다 먹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개가 남았는데 가장 고지대어 있습니다. 워프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대충 위치가 맨 꼭대기 한 개, 그다음에 꼭대기 기준에서 왼쪽에 한 개, 그다음에 오른쪽에 한 개. 맵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가시고 맨 꼭대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워프 포인트 왼쪽으로 가시면 되나? 이렇게 사다리가 있고요. 좀더 올라가기 편하겠죠? 지형을 잘 보시면 왼쪽부터 이렇게 꼭대기까지 약간 계단 형식으로 암벽 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올라가시다 보면은 맵에 이제 눈동자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눈동자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낙하를 해줍니다. 이게 아까 맵핑 했을 때 오른쪽 위치구요. 원래 이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제일 꼭대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했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어 제가 체크를 잘못한 줄 알고 꼭대기까지 안 갔거든요. 어 실제로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더 빨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됐죠? 저 꼭대기에서 먹고 내려오는 길에 먹어야 되는데 좀실 수가 있었습니다. 꼭대기 오시면은 고룡캐스트에 위치한 공간인데 여기 나무 나무 타고 올라가셔서 먹음면 되구요 자 여기까지 먹게 되면은 이제 무망의 언덕 경책 산장에 있는 눈동자는 다 먹게 됩니다 이제 다음 위치는 적하주 통해서 쭉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가장 가까운 저쪽으로 워프를 해 줍니다. 이 워프 기준에서저 카주라고 글 적혀 있는 방향. 저 방향으로 활강을 해 줍니다. 활강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맵에 눈동자 표시가 뜨고요. 아슬아슬하게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바위 행자로 또 이렇게 스킬 써서 먹어 주고. 저기까지 먹으시면은 왼쪽에 바위 신상으로 워프해 주시고요. 여기 근처에 있는 바이신 눈동자는 먹기 쉬우니까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시면 돼요. 총두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나면은 드디어 적하주로 가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고 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추추족 집이 있거든요. 그집 위쪽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구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올라가는 길에 언덕 위쪽에 하나 있거든요. 방향을 이제 망석 역전을 보고 달리시면 됩니다. 뒤쪽에 저 장치들이 있으면 맞게 가는 거예요. 이 언덕 위에 있는 은행나무, 은행나무 하나 위에 있고요. 표시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섬으로 갈겁니다. 이 나무에서 그냥 그대로 활강해주시면 되고요섬 쪽으로 가주다보면 이제 맵에 표시가 뜹니다.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오실거예요 여기까지 먹게 되면은 적하주에 있는 눈동자다 먹게 되고요 바로 망서 객전으로 가줍니다. 망석객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두개가 보이네요 하나는 저큰 나무 저큰 나무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다른 데 가입필요 없습니다 이 지붕에서 맵에 보이시는 저 눈동자 눈동자 방향으로 활강하시면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 밑에 라인에 있거든요 천천히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하나 보실 수 있고요. 체크 후에 또 이제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망서 객전이라 적힌 저 부분 저기가 다리거든요. 저 다리를 향해서 활강해주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한개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망서 객전으로 워프해주시는데 아 여기서는 바람 속성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바람 속성이 필요한데 저는 벤티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을 다시 몬드로 가서 바람 속성으로 바꾸고 왔습니다. 다시 망사격장으로 오게 되면 은 왼쪽에 n p c 두명 이 n p c 두명 왼쪽에 있는 기둥 거기에 올라가셔서 정확히 이 방향으로 활강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끝에는 이제 바람기부로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바람 속성으로 발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드필드가 열리고 이 윈드필드 타게되면은 바로 눈동자를 먹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는 돼지의 소금 저쪽에 워프를 타고 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눈동자 위치를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먹게되면은 오늘 1탄 바이시덴 눈동자 최단 루트 완료하게됩니다